인생쓰다 어 뭐야 띵, 띵털 또 나왔네? 띵털 출시했습니다 역시 오늘은 운수 좋은 날 <웃음>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오늘은 뭐를 먹을거냐면은 오늘은 또 이제 운수가 좋은 날이기 때문에 운수 좋은 날에는 이제 설렁탕이 빠질 수 없죠 오늘은 설렁탕 먹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지의 설렁탕 먹방 좀누러해누래졌어아 근데 망했어요 지금 그 국밥 먹을 그릇이 없어 지금 국밥 먹을 그릇이 이거밖에 없어 국밥 여기에다 설렁탕 먹으면 욕하지 않을까? 아닌가? 괜찮죠? 어때요 지금 조명 뭐 이쁜가요? 이쁘다 해주세요 이쁘네요 저 내일 공강입니다. 금요일 공강이에요. 시험도 끝났고, 지금 공강이고, 오늘은 방송을 해야 됩니다. 아, 대학생이군요. 네, 이번엔 스무 살 됐어요. 근데 스무 살 같이 안 생기지 않았나요? 아, 영어 해보라고요? 사실 이거고요. 브루스타에다가 끓여 먹을 건데, 어디다 끓여 먹지? 진짜 가난하구나. 식당에서 사온 설렁탕인 줄 알았는데, 아, 무슨 소리세요? 저가 또 자취하니까. 또 주변에서 자취하는 친구들이 좀 품앗이로 나눠주고 하는 겁니다 나눠준 설렁탕을 버릴 순 없잖아요 얼마나 맛있는데 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깍두기가 있어요 깍두기 있으면 뭐 게임 끝이죠 리얼미국인이냐고요? 저 한국인이에요 한국인 혼혈입니다 혼혈 나왜 뺐지? 밥 먹기 전에 트름 좀요 아그저 설렁탕 이거 되게 쪘거든요 근데 냄비가 큰거 밖에 없어요 제가 설거지를 또안 해가지고 이거, 이거 여기다 끓이면은, 없어지지 않아? 아닌가? 이거 여기다 끓이면 없어질 것 같은데? 잠깐만, 지금, 상당히 좋은 생각 났거든요? 보시면, 전자레인지용, 전자레인지?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부은 후, 돌려도 돼요. 이거 안쓸래. 냄비 설거지하기 귀찮아. 너 나와. 근데 여러분, 이거 전자레인지 돌려도 되나? 이거? 이거 전자레인지 돌려도 돼요? 되겠지? 안 되나? 될 거야. 랩을 씌워서 3분간 돌려주라고 합니다 이거 안돼요? 이거 안돼? 아 이거 플라스틱이라 안되나? 아 그러면 그냥 그 유리에다 돌릴게요 유리 이 조그만 국그릇에? 어? 아 들어가네? 일단은 비닐봉지 씌워서 2분간 돌릴게요 아니 3.. 3분에서 4분 3분에서 4분 돌릴게요 툼님님, 후맥님, 레드벨벳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청자 개많은데? 현재 시청자 12만명 오늘 좀 괜찮네요 우선 저 돌리는 동안 깍두기랑 소롱탕에 깍두기말고 또 뭐필요하지? 김..김치..아 그냥 깍두기만 먹을게요 깍두기랑 깍두기랑 깍두기 가져올게요 미친새끼가 돌았나 <웃음> 어 뭐야 띵..띵털 또 나왔네? 띵털 출시했습니다 띵털 먹방 밥..밥도 돌려야 되는구나 밥 돌려야 되네 근데 이게 뭐야 설렁탕이 뜨거우니까 햇반 원래 2분 돌려야 되거든요? 근데 한 1분 30초만 돌릴게요 영영 리치 아 우선 깍두기부터 보여드릴게요 뭐야 자이 깍두기로 말할까 저 설렁탕 주신 분이 깍두기도 같이 주셨어요 초점 제발 오늘은 잡히자 초점 초점 오오오 식이 오늘은 초점이 좀 잡히네요 역시 오늘은 운수 좋은 날 아니 3분이 이렇게 긴가? 긴가 민가 하네 저 새끼가 돌았나 이 비용신 새끼 오 대식이 그아 이거 파 있으면 좋은데 파파딱거파 파, 파 동동 띄워서 해야 되는데 아좀 아쉽네요 아, 나와 비닐봉지 비닐 장식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, 아, 뜨거. 아, 뜨거. 키 커서 천장이 닿을 것 같은데 몇이에요? 저키 197cm고 지금 이 책상 높이가 2m.. 아니 2m 좀 아닌데? 맛있겠다 잠깐만 접시가 하얘서 밥이 안 보이거든요? 그니까 러 얘를 여기다 부어서 좀 보이도록 할게요 그래야 좀 보이비 아 조금 흘렸네 아이 새끼 남자 흘리면 안 되는데 남자 이런 거 흘리고 다니는 거 아니야 영구가밥 어, 말게요 햇반 아니 너무 없어 보이지 않아? 지금 깍두기에 밥, 국밥 저 이렇게 가난하지 않거든요 지금 하... 햇반에 좀 밥이 많이 남았거든요 다 긁어먹을게요 이거 원래 안 긁어먹는게 힙합인데 오늘은 힙합 안할게요 영앤 리치 한.. 밥뿌한 다섯 개 남았거든요 이게 힙합이에요 이게 힙합 이거 칸면돼 있나? 돼있네 아 맛있는데요? 손으로 먹는게 힙합이라고요? 깍두인좀 손으로 먹을만하다 약간 치킨무? 맛있어! 아 요즘 자취해가지고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저런거를 전자레인지 돌려먹고 이런 일회용? 아니 일회용이 아닌데 인스턴트라 그러나 이것도? 아까 어쨌든 편의점 음식 이런거 많이 먹는데 아 요즘 퀄리티 장난 아닙니다 아 퀄리티 장난 아니에요 요즘 다 맛있어요 아 근데 지금 좀 아쉬운게 여기 파가 없어 파저 야채 좋아하거든요? 저 야채 브황리인데 야채가 없네 좀 아쉽다 마우스 치울게요 먹방할때 마우스 먹을 순 없으니까 니네 입술을 먹을 순 없잖아 아 뜨거워 아 오늘 먹방 좀짧을 삘인데? 근데 이게 짧은게 좋은게 저 요즘 방송 편집을 하는데 한1 시간 정도 녹화를 하거든요 진짜 말이 뒤지게 많아요 근데 한 시간 동안 한 55분은 말해요 조금 편집할 때뭘 잘라야 될지 약간 힘들어. 목걸이 멋있네. 아 목걸이가 안 나오네. 아씨. 목걸이 나와야 되는데. 또 목걸이를 짧게 할수 있거든요. 제 다리처럼. 와우. 비팝. 30만 원 정도 돼 보인다고요? 어, 비슷했어요. 30만 원 정도 비슷하죠. 신촌역에서 9,900원 주고 샀습니다. 아 근데 국밥 먹방 누가 보냐? 뭐 먹는 게 보이지도 않는데? 천천히 먹어, 돼지 새끼야. 근데 이거 너무 맛있어. 그리고 저 오늘 지금 현재 시각 새벽 12시인데 오늘 밥 열, 아침 12시에 먹었어. 그러니까 딱, 어, 딱 12시간 됐네? 12시간 만에 먹는 밥입니다. 아 이거 깍두기 이거 다 먹으면 안되는데 아씨음 필살기인데 이것도 다들 오늘 밥은 드셨나요? 12시인데 당연히 먹었겠지? 자취방에 필요한 거뭐 있어요? 자취방에 일단은 여자! 아니 여자는 아니고 전좀 맞아야 해요 햇반이랑 김치만 있으면 돼 나는 나 보이지도 않아 이제 방송에 벌써 바닥 났어 아 더워 요즘 날씨 아좀 더워졌어 이제 진짜 슬슬 여름이야 저희 안성이 좀 추웠거든요 산이라서 저희 학교쪽이 근데 갑자기 더워졌어 또아저 내일 모레 서울 올라가서 탈색해요 탈색 이 검은머리는 이제 27년만에 벗어납니다 좀, 좀 질릴 때 됐어 검은머리 밝은색 근데 제가 얼굴이 깜둥이 영둥이여가지고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깜둥이가 약간 좀 밝은 거 하면 은안 어울리는 밝은 게 있고 또 괜찮은 밝은 게 있는데 그건 좀 초이스를 잘 해야 돼 그치? 인생쓰다 일단 오늘 뭐를 먹었냐 오늘은 그 인, 인디고의 사골곰탕 먹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받아가지고 먹은건데 어, 오늘 상당히 좋았어요 제 제가 일단 제돈 1도 안내고 햇반이랑 사골곰탕 깍두기 다 먹었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, 오늘 근데 먹방할 때좀 안보여가지고 밥이 좀 아쉬운게 있었고 오늘은 좀 영상이 짧았을를입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